깨알이 점점 커져 수박만하게 보이는 꿈. 못다리 장수로부터 출발하여 착실한 노력 끝에 탄탄한 중소기업이 된다. 벽돌로 담을 쌓다 보면 큰 성을 쌓게 된다. 다람쥐가 큰 수박을 굴리는 꿈.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만지게 된다. 금상첨화격. 행운이 온다. 덜 익은 수박을 먹는 꿈. 하고 있던 일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밭에 꽃과 수박이 보이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와 집안이 풍요로워짐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사방에 수박이 많이 보이는 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일에서 좋은 성과를 보게 되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명코를 타고 수박이 멀리 뻗어가는 꿈 하고 있던 사업을 확장하게 되거나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어 대량 수출을 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와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되어 큰 부자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따는 꿈 농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태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. 수박 먹는 꿈 머지않아 예외나 여행을 떠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. 수박 받는 꿈 장차 부자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태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. 수박 사는 꿈 집안에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생활응편이 좋아지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거나 유통업으로 대성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 자르는 꿈 여러 사람들이 이익금이나 수익금 등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된다. 수박 장사를 하는 꿈 좋은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. 수박 주는 꿈 남에게 수박을 주었다면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자신의 성과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. 수박 밭에 꽃과 수박이 보이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된다. 가정경제, 재물, 돈, 행제, 물품, 선물, 먹거리, 잔치, 파티, 모임 등이 있다. 수박의 씨가 많이 붙어있는 꿈 여러 명의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돈과 재물이 늘어나 부자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떨어뜨리는 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많이 먹는 꿈 건강상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지나친 사업의 확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맛있게 먹는 꿈 연애운이 상승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여행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빼앗는 꿈 막강한 권력을 얻거나 남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권력자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을 뺏기는 꿈 다툼이나 법적 분쟁에 희말려 패하게 되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사는 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안고 있는 꿈 뜻밖의 목돈이 들어오거나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을 쩍 갈라보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사람이 타고난 복만큼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수박이 깨지는 꿈 수박이 깨지거나 깨뜨렸다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나오는 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쌓인 너이 위에 앉아있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1억천금을 거머쥔다. 수박이 썩은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거나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창고에 가득한 꿈 사업이나 장사로 큰 돈을 벌거나 유통업으로 성공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수박이 태양으로 변하는 꿈.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작은 물건이 점점 커져 수박으로 변하는 꿈. 공들여서 은답이 성과를 내어 큰 결과물이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잘 익은 수박을 갈라 속을 보는 꿈. 시험 합격. 승진 등 뜻하지 않는 행운이 따르게 되거나 미혼이라면 혼담이 오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자리은 수박이 나오는 꿈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거나 승진을 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. 큰 수박을 본꿈 총명하고 효심 깊은 여아를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의 크기가 크면 딸을 낳을 확률이 높고 비교적 작으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다. 큰 수박을 안고 있는 꿈 큰 재물을 얻게 되거나 태몽이라면 당찬 성격을 가진 여자아이를 낳게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. 큰 수박이 변해 태양이 되는 꿈. 여태껏 시골 무지렁이처럼 천박하게 살다가 때와 운이 맞아떨어져 해상같은 스타가 되어 빛을 바란다 수박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